여기는 학원입니다.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, 여기 네 명이 앉아서 어, 올리아 올레아라는 선생님하고 올리가 올리아 어, 올리아라는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옆에 계시죠 지금 지나가셨나요? 예, 지금은 오늘 시험 보고 어, 쉬는 시간입니다. 지금 예, 쉬는 시간에는 이 학원에서 이제 커피도 주고 그래서 아주 좀 맛있는 커피 맛 먹고 있습니다. 그 지금 한국에서 가진 사탕, 그, 화이트데이 못 챙겨줬다고, 미안해서 사탕을 가지고 와야 사탕 먹었습니다. 네. 그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하니까, 어, 긴장도 되고, 그런데 열심히를 제가 안 합니다. <웃음> <이제> 열심히 <웃음> 하랍니다. <웃음> 젊은 친구들? 네, <웃음> 젊은 친구들. 이분이들. <웃음> 어, 연설원에 10개국이 갔는데, 우크라이나가 넘버원입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!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! <웃음> r 们 <laughs> a n 啊 안나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뭐완이좀얘기 완전... 이거 <이건> 쓰러진 건데. <웃음> 어, 정희 <이> 씨. 네. 뭐때보시고씻요이도씻 돼. 병가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소금 쳐가지고 <웃음> <웃음> <동일하게> 오, 이거 보니까 우와, 그거 이거 먹고 싶다. 이거 도 떨어져 나갈. 나 이거 또 떨어져. 저거는 다리 안양이좀는한거 같아. 잘먹 고파 나. 먹고? 조금은 안 와. 조금은 같지 아마도 찾고 있을 거 같아. 소연이 편안한 네 양이 좀 편안한 것 같아 대략 좀더 맛있어 종은 왜안 와? 종은 혼자 같지? 아마도 찾고 있을 같아. 응. 이게 뭐예요? 고구마 맞아요? 무? 무? 빨간 빨간 무. 고구맛 나던데?